오늘은 아이들과 함께하면 좋은 촉감놀이에 대해서 알아보고 꿀팁을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촉감놀이란 무엇일까요? 촉감놀이는 여러가지 감각을 느끼고 그 감각의 향을 맡으며 아이의 소근육, 대근육의 발달을 돕는 놀이입니다. 촉감놀이를 통해 아이는 손놀림이 능숙해지고 손가락 소근육이 자극되면서 두뇌도 동시에 자극이 되어 아이의 오감을 자극시켜줍니다. 촉감 놀이는 언제 시작하면 좋을까요? 정해진 시기 없이 아이의 발달 상태에 따라 맞는 놀이를 하고 엄마와 꼭 함께하며 노는 것이 좋습니다. 아이가 앉을 수 있는 시기가 되면 아이에게 부드러운 작업 순서대로 밀가루 미숫가루, 녹말가루로 시작하여 두부, 쌀, 국수 같은 먹을거리로 시작하고 으깨기 쉬운 과일 순서대로 아이에게 주는 것이 좋습니다. 아이와 집에서 촉감놀이를 하실 때 아기용 풀장이나 큰 대야, 김장용 비닐을 사용하시면 집안의 가구나 벽지, 장판의 오염을 막을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아이유와 촉감놀이를 하면 어떤 것이 좋은지, 어떤 촉감놀이를 하면 좋은지 알아보았습니다. 다음에는 더 달달한 꿀팁으로 만나요. 안녕!